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이렇게 거예요~ 가발해야 되는 워브랜드 레임 출격을 돌고 있어요~ <웃음> 오늘 출격 보상은 뭐가 나올까 궁금하네요~ 목소리 좀 풀자~ 아으. 요즘에 하도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가래가 끼는... 가리가 끼는? 가리가 끼네요 음. 그리고이번에아한에에뒤졌잖아 <웃음> 레벨 50도 그냥 한방에죽여버리네 이거 아아 섬멸이구나 아, 얘어디있어왜안 와? 무기를 못쓰네? <웃음> 무슬모네? 50? 자, 오0이 어제 리얼크 패치가 떠가지고 지금 50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예. 오공이 리어크가 되면서 되게 어빌리티 쓰는 게 재밌어지기도 하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무적기에만 의존하는 캐릭터가 아니고, 가끔 여의봉 쓰는 4번 어빌리티로도 적절 때려잡는 모딩을 해서. 어.. 많이..는 사용했나? 많이들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 같지만 어느정도 사용들은 했었죠? 내가 스캐너를 쓰면 얘가 어, 보드무기를 들진 않네요 아 이거 리스폰 이거 짜증나! 아. 제가 좀 멀리멀리 멀리 다녀야 한명 정도가 멀리멀리 멀리 다녀야 몬스터들 리스폰 되는 지점에서 리스폰이 되겠죠? 어, 이런 시간에 한번 설명이라도 하는 게 낫겠어요 50 어. 예, 음, 네, 우콩 1번 어빌리티 셀레스티얼 트윈이라고 해가지고 지속시간이 없죠. 어, 지속시간이 없고, 이제 1번으로 이코넉스의 개조모드 같은, 어, 분신체를 만들어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어, 공0의 1번 <웃음> 어빌리티입니다. 만약 제가 보조무기를 들고, 아, 원거리 무기를 들고 있으면은, 분신은 이제 근접무기를 들고요. 제가 근접무기를 들면은 분신은 보, 어... 원거리 무기로 어... 적들을 잡습니다. 네. 그런 것이죠. 그리고 2번... 이번, 2번이 디파이어였나요? 어, 근둔 타고 다니는 어, 구름으로 변신해서 돌아다니는 건데 예전 구름과는 이제 또 다르더라고요. 어,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만약에 체력이 달았으면은 체력을 엄청나게 어,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서 적들을 어, 적들에게 입은 피해를 금방 수복이 가능한 세팅이에요 <웃음> 자 이제 두 번째 미션으로 가면서 다시 얘기를 <웃음> 보죠 굉장히 <웃음> 손오공의 <웃음> 이 컨셉에 <콘셉트에 웃음> 잘 맞춰지게 응? 그것도 재밌게 잘 맞춰진 컨셉이요 이렇게 분신을 소환해서 이렇게 근접.. 제가 이게 보조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근접 무기를 가져와서 공격을 안하니? 어 하네. <웃음> 이제 컴퓨터다 보니까 좀 멍청하겠죠 <웃음> 얘가 제가 이렇게 근접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제 원거리 무기를 쓰고 저거노트 잡고 싶으니까 애들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근접해 있는 적들에게는 백발백중에 사격수를 쓰기 때문에 저거노트 잡으려고 하니까 적들이 안 나오냐? 퓨! 에이, 왜 이래? 저거는 듣나와라요! 아 <웃음> 한번 다시 보자 아 2번이 클러드 워커고 3번이 디파이 예전 디파이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4번이 프라이멀 퓨이고 4번은 이제 여0번 꺼내는 거죠 자 2번을 보시면은 2번이 굉장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끄고 이렇게 딱 가면은 구름 상태로 미친듯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의 제한이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에에에 에. 빼래, 엄대, <웃음> 한번 또 키고 <웃음> 이쪽 짜냈네요. 이 녀석 재밌는 게 이렇게 분신술을 딱 소환해 가지고 악수를 하면은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같이. <웃음> 이렇게 할수 있고 플라이드 워커를 쓰면은 아까 보셨을려나 모르겠는데 이걸 딱 쓰면은 만약에 제가 체력이 없었으면은 피가 꽉 차는 연출을 볼수 있을 겁니다 능력을 볼수 있어요 <웃음> 어? 방사는 걸렸죠? 딱 보면은 피도 차고 상태 이상 확률도 딱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하죠? 대부분 디파이 디파이는 이렇게 뭔가 시전하는 순간 제가 입은 데미지에 비례해서 방어력이랑 적들에게 주는 피해가 피해를 주면서 적들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네 이런 스킬이죠 이거 제일 유, 어, 유명한 프라이멀 퓨리 프라이멀 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 범위가 최대 범위고요 예 근접무기 사거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게 최대 사거리고 저... 밀리... 콤보의 이제 시스템이 밀리 3.0을 미리 이제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웃음> 저... 일단 콤보를 한번 보러 갈까요? 음, 콤보를 보면은... 아이언 스태프 <웃음> 여기 보면은... 기존... 콤보 다른 무기의 콤보들하고 이제 연속기랑은 다른데 보면은 이게 스피닝 크래시 테크닉이라고 해서 앞앞 앞이 앞이 그니까 이가 이제 공격이에요 근접 공격인데 저제 키보드에 있는 근접 공격인데 앞앞앞앞 앞앞앞 세팅 그리고 우측 클릭 앞 세팅 그리고 우클릭. 공격 세팅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섞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쓰고 이거 한번 쓰고 이거 한번쓸수 있고 이 이거 두번쓸수 있고 이거 한번쓸수 이거 있고 이거세번 이거 쓰고 이거 한번쓸수 있고 이거 콤보가 끊기지 않게끔 계속 연달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앞이 우기 앞이 우이 앞우이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웃음> 그러니까 콤보가 끝이 없게끔 계속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밀리삼의 특징이 제 미리 볼수 있는 그런 거죠. <웃음> 오늘 출격포사 무엇이 될것인가 잠깐 음, 어차피 에이, 그냥 카트이긴하는이이 한데... 있겸... s <웃음> <웃음> 가스 응. 가스 가스로다가 <웃음> <웃음> 포리드지 음 응. 어서! 쩡 이렇게 아 1번이 정말 좋은 것같아요 <웃음> 지속시간이 없고 에너지 한번 시즌했을때 에너지 소모량만 감사고요 소비하고 클라우드 워커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워커는 뭐 아시다시피 그 구름 근처에 저기 이제, 이제 있을 경우에 은신, 은신 기능도 있고 일종의 마무리 일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신 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시계 아주 시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4번 어빌리티를 쓰면 분신체도 여의봉을 쓰는 것 같아요 프라이멀 퓨리를 시전할 경우 아니 그렇게 때려잡는데 왜저번넛을 불러내질 못하니 포리즈나 잡죠 저어너트 보다 약한 녀석 이걸로 쉬게 잡았습니다 <웃음> 끝났죠? 그냥 몇번 딱콩 딱콩 해주면 이제 끝나는 것이요 뭐야 이거 껐는데 쟤는 왜 저걸 가지고 있냐? <웃음> 저 버그 같은데? 버그네. 에마. 에마. 하지만 이거를 다시 소환하면은, 보조무기를 들겠죠? 또 그러나 한번 보자. 저거 들었죠, 지금? 아, 이 그거 같은데. 이제 저... 뭐라고 해야 되지? 밀리가 개편되면서 저 근접무기랑 원거리 무기를 스왑할 때 이제 따로 단축키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때리기 키를 누르면은 때리기 이 콤보가 나가면서 근접무기랑 원거리 무기를 바로바로 수왑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게 생긴거 같은데? 그러면은 만약 내가 이거를 소환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끄면은 아... 제가 원거리 무기를 지니지 않은 채로 끄면은 근접 무기를 지니고 있을 때 끄면은 같이 끄네요 근데 제가 4번 어빌리티를 쓰고 있을 때 제가 원거리 무기를 들고 끄면은 그때 쟤는 프라이멀 퓨리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야 오 소청 리벤 좋아요 영상을 찍을 컨텐츠가 하나 더 늘어났군요 자이 영상은 여기서 끊고 소총 리벤 모드를 해그마러 가는 영상을 따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 여기까지